슬픈 소장은? 슬픈 소장은? 슬픈 소장은? 장은 슬픈 소장은? 슬픈 소장은? 슬픈 아유 우리 누나 오늘 포스터 천 촬영 음. 너무 이쁘죠 오늘 여신여신 아웃 아웃 누나 오늘 대박나고 하이 <웃음> 뭐, 누나 나오면 대박 내가 둘이 <웃음> 아, 뭐 여기다가 얘기하는 거 가족 빼고 가... 아니 야남동생하고약 어? 약간 헷갈리는데 아.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보너이입니다 빨리 가. 네. 할말 없나 봐. 아니 뭐늘 녹화 별로 없어요. 제가? 제정종이 <웃음> <웃음> 해도 갖고 오세요. 얼마 안 남았을 텐데. <웃음>